에게드 감사합니다. 이번에 갑자기 트윗트이션을 아, 그러니까 싸우셨는데 목요일에 연락이 와가지고 네, 뭐 주, 따로 이렇게 준비할 뭐 이렇게 아, 시간로 없었던 근데, 것 예, 같아요. 예. 아, 근데 대표님한테 연락받고 예, 예. 나와보라 해서 예. 이런 거 한번 나가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예, 있었는데 원래 또 복싱 베이스라고 또 알고 있었예 옛날에 예. 복싱을 엘리트로 좀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또 이게 네. MMA 동작에 뭔가 좀 본능적인 약간 사운드랑 <웃음> 가미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웃음> 좀 그래플링 좀 소질도 좀 있어요 <웃음> 잘 모르겠어요 뭐. 복싱만 옛날에 배워가지고 어. 복싱밖에 할줄 모르는데 뭐 어떻게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동작은 뭐 전에 아예 없었습니다 아, 예. 아. 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아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아, 배워보고 싶은 마음인 있는데 예. 혹시 다음 대회, 다음 야차클럽 다음 대회 있으면 그때, 아 불러주시면 그때는 나와볼 생각 있어요? 불러주시면 그때는 나오겠습니다 어그때는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가고 예, 불러주시면 나올 테니까 연락 주세요. 다음 야샤클럽 파이트에도 왠지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불러 주세요. 아무튼 승리 굉장히 축하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추다. 아, 힘들다. 어. 또 왔다. 네, 감사합니다. 해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몸좀 소감이다니 몸좀 어떠신지. 어, 되게 세네요. 세. 아, 아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야차 클럽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냥 네. 좀 맞고 싶었어요. 뭐 아, 네. 뭔가 이렇게 좀 울분 같은 게 있으셨나봐요. 네, 근데 많이 진짜로 네. 뭐 많이 맞아가지고. 네. 뭐 때린 거보다도 맞으니까 더후련하네요 이게. 아, 네. 많이 후련하셨어요 네네네. 네, 네, 네. 혹시 그래도 다음에는 한번 또 이기면 네. 더 후련할 기분이 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네. <웃음> 다음에 또 어떻게 뭐 준비를 어떻게 해서 좀더 참여할 계획이 있으신지. 어, 예. 뭐뭐불러만 주시면 예.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어, 그냥 시원하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예.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하게 받고 또 경기도 시원한 모습 보여줘서 네.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즐거우을것 같아요. 아 네. 또 다음에 또더 멋진 모습으로 또 이제 승리하는 모습도 보는 그날까지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